우연히 멈춘 것 같아서 우연히 널 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가끔 들리는 너의 한부에도난꼭 참았는데 이 바보야, 너 때문에 아프잖아. 왜또 옷을 죽게 얇게 입었어? 나를 피하는 눈빛이야 왜 너의 얼굴이 그런 네가 미워서 나는 또. 해간다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? 천천히 너에게 맞춰 기타였다면 내가 가진 현실을. 초라했고 마음만 커져가고나 때문에 힘들다고 했잖아 행복해지고 싶다 그랬잖아 어떻게 널 보냈는데 이 바보야 너 때문에 아프잖아 얇게 입었어 내 전부였던 눈빛이 사랑했던 얼굴이 여전히 반가워서 눈물이 흘러 어렸었어 서운해서 소중해서 불안해서 다 망쳐버린 걸 알아. 다 미안해. 이봐. 만나지 말자 잡을 수 없게 잘